음, 새해가 되니까, 이제, 에, 제가 이제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새해가 되니까, 많이 그 경자년 한 해에, 에, 에 나와 내 가족이, 또 이제 넓게 보면은 이 사회가 무사무탈할 것인지, 장애는 없을 것인지, 또 원하는 것은 성취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 또 근심, 걱정, 불안, 아또 어, 바램,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점집배를 쫓아다니더만, 점집배를 <웃음> 그, 그, 그, 저 새해 인사 오는 사람 중에, 뭐,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그, 이제, 불교 아닌 사람들도 인사를 많이 와요.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오는데, 저를 보면은 꼭 물어보는 것이 스님은 도통해가지고 모든 걸다 아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올해 자기가 국회의원이 될 것인지 뭐 어쩔 것인지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지금까지 얘기해 가지고 틀린 적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에, 그리고 당신은 이걸 고쳐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걸 고치지 않으면 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어, 소위 이제 화 재앙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뭐 경제 사회 문화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국제 관계 남북 관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면서 꼭마지막엔 눈치를 살살 보고 스님 저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점집에 쫓아다니고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신심이라고 하는 거기에 균열이 있는 것이다 견고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처님 믿는 마음이 오롯이 있어야 되지 응? 연애할 때는 그래도 사랑할 때는 그래도 한 사람을 향해서 온 마음 온 몸을 다 바쳐야지 여기 껄쩍 저기 깔짝거리다 저기 깔짝거리다가 양다리, 세다리, 문어다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 그건 양심의 문제고 또 신심의 문제고 또 원을 성취하는 결과적 문제다. 비록 무당이 점쟁이가 뭘알 수는 있을지언정 그걸 해결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스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경자년 한해에 삼재팔란이 이렇게도 그냥 심하게 휘몰아치는데 왜새도벽도부터 신종 코로나니 무슨 응? 어, 우한 폐렴으로 대변되는 신종 코로나니 벌써 한 60명 가까이가 사망을 했어요. 그 속도로 어, 이렇게 이제 확, 그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삼재팔란의병난이거든요 병난 병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삼재팔란 수제풍제화재 예, 그 외에 여러 장애들이 지구를 덮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아직도 타고 있어 <웃음> 기가 막혀.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다 화재로 소실, 그 소실됐는데 아직도 더 타고 있어 계속 타고 있어요 꺼지지를 않아 큰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차, 2차, 3차로 계속 예, 에, 확대, 재생산이 되는 것인데, 화재가 있으면 화재에 따른, 어, 일테면은 분진이라던가, 또 거기에 따른 기후변화라던가, 분진이 하늘을 덮으면은 햇볕을 가리고 그의 농작물이라던가 이런 것들, 또 분진이 에, 땅에 그 그대로 내려앉으면은 독해서 이제 옛, 옛날에 잿물 있잖아, 잿물. 잿물 뿌리면 아무것도 못 살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것처럼 그런 2차, 3차 피해가 지구를 덮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그냥 따따시 포일러 키고 그냥 응,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냥 응, 먹을 걸 봐요 그냥 냉장고에 바리바리 챙겨 있고 명절날 또 음식 잔뜩 해서 먹고 선물 들어온 거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켜서 먹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살으니까 지구적 재앙 삼재판란이라고 하는 것이 설마 나한테 오겠나 싶지만 그러지 않아 이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런 삼재판란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 포인트의 기스 아니겠어요? 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은 법화경을 보면 은 법화경에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핵심 포인트, 여러분들이 수지 독성하는 그런 품, 이 품이 하도 수지 독성하니까 경전으로 독립돼서 우리 가까이서 에 여러분들이 항상 접하고 있는 그런 경전이 있죠. 뭐예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죠. 관세음보살 보물품에도 나와 있고 또 화엄경에도 보면 화엄경의 핵심 포인트 엑키스에 품이 있단 말이에요. 보현, 행원, 품 어,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 공통점이 뭐냐고 라 하는 건데 공통점은 따라서 세요 행. 행. 행입니다. 행 행. 어.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관세음보살 보물품도 결국은 간절한 마음을 내어서 어 갈고 하면 갈고 하면 그러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들을 구제하신다. 근데 구제하신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은 구제하기 전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안 믿는 것 같더라고. 일체 의심조의 한 가지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모든 현상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내 거짓말 같으니까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볼펜 있어요. 볼펜은 땅에서 솟았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느님이 만들었어요. 뭐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이 사람의 마음이 만들고자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볼펜이 본래 있었어요. 아니면 은 과학적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과학적 기술은 어디서 나왔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안 믿는 것인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내면 은이 간절한 마음이 이생 아니라 다음 생, 다음 생 아니라 그 다음 생까지도 어 이어져서 원을 성취하게 돼 있다라는 거야 돼 있다 이 생만 바라보니까, 이 생, 이 생, 인간이 살아가는 백 년이 길어요, 짧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짧지도, 길지도 않다. 하루 살례가 보기에는 백 년이 길고, 어? 천상나게 내지는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백 년은 터럭과 같은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 년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주적인 긴 세월, 닭업으로 본다고 한다면 세월은 아주 이 백년이라는 것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내면 이 생이 아니라도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마치 오늘 안 이루어지면 내일 이루어지거나 내일 안 이루어지면 모레 이루어지거나 내년에 이루어지거나 그와 마찬가지다. 어. 그러니까는 우리 인류가 쭉 존재하면서 어 뇌가 발달을 하고 또뭐 신체 부위가 변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아이 꼬리뼈 있잖아 꼬리뼈 아 꼬리뼈도 이렇게 있었대잖아요 이렇게 근데 태화돼 가지고 없어져 꼬리뼈도 이렇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마음이 모든 걸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원을 성취하기를 바라고 그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안 따르고 난 다음에 자꾸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 부처님께 뭘 해달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건 요구하고 똑같은 거야. 공부 안 하는 놈이 부모님한테 자꾸 서울대만 보내달라고. 선생님한테 자꾸 서울대만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부모님이랑 선생님이 어, 어떻게어요 폭폭하지 어, 이 덕에 빠진 거사 <웃음> 어, 그렇게 바란다고 들어가냐? 네가 행위를 해야 들어가는 것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을 내어서 관세음보살님께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내용이 결국은 에이, 저기 예, 법화경 전체의 어려운 내용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너희들의 행위, 실천, 갈구함 이런 것이 원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매듭을 짓잖아요 음, 그것뿐만 아니고 화음경도 마찬가지예요 화음경의 내용도 보면 은 예, 여러 어려운 중중부진 법계 연기의 사상을 얘기하고 어, 일체가 전부 부처님의 화연이고 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합니다만은 그 안에, 에 그러면 일체 모든 이 우주법계가 진리 아닌 것이 없고 부처님의 화연 아닌 것이 없고, 어, 그 가운데 중생이 그 가운데 이 일체 모든 것들이 완벽한 온전한 것들을 누리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선제 동자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선제 동자는 어른이에요, 애예요 애기지. 근데 왜 애기가 등장을 했을까? 애기는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야. 그리고 따르는 마음이라는 거야. 애는 엄마가 가자면 가잖아요. 엄마 떨어지려고 안 하잖아요. 근데, 어른은, 그래, 안 그래? 어? 엄마가 오라 그래도 안 오지, 안 가잖아요. <웃음> 명절날 오냐, 안 오냐, 그 얘기는, 어, 오라는 소리거든? 응. 그런데, 그냥, 오냐, 안 오냐, 바빠서, 아이고, 바쁘면 별수 없지. 에이, 그런 거야. 바빠서 집불이나 바쁘긴 뭐 바빠. 공항 간이라고 바쁘고, 비행기 타이라고 바쁘지. 그런 거야, 에이? 그러니까, 선제 동자, 아, 등장하는 것은 동자의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고, 따르는 마음이고, 어, 어머니와 하나 되는 마음이라는 거야. 그건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거야. 받아들이는 마음. 저기 보살님 고개를 들고 나를 봐. 졸지 마, 졸지 마! 졸지 마! 졸면 안 돼. 받아들이는 마음이야. 받아들이는 마음. 근데 여러분들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으면은, 에, 일체 모든 것들이 나, 나로, 나라는 것에 고립되게 돼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마음은 뭐냐면은, 일체에 있는 모든 진리, 이것을 현대적 용어로 하면 정보라고 할수 있어요. 일체 모든 것들을 수용하면서 그 안에, 내 안에서 성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려운 얘기 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할 데 부부간에 있어요. 부부간에 있는데, 남편이 지고집만 내세워가지고, 마누라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마누라 얘기만 안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 다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고립되는 거야. 고립되면 갈등하는 거야. 부부간에도 갈등하고, 부모 부부 자식 간에도 갈등하고. 자식이 아예 말도 안 붙여,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지고집만 내세운다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잉?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이라는 게 따르는 마음이고, 받아들이는 마음이고, 이게 이제 선재동자가 등장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라? 여러분들이 선재동자와 같이라는 거예요. 법을 구하려고 그러고, 해탈을 구하려고 그러고, 부처님께 다가가려고 그러고, 더 쉽게 얘기하면, 업장을 소멸하고, 원을 성취하고, 극락에 가려고 그러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러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 선대 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배우잖아요. 구하고자 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이것이 있는,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스승의 얘기를 잘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해가 되세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돼야 된다니까. 따라서 하세요. 다 같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응. 어머니를 찾는 것처럼, 어머니를 찾는 것처럼, 응. 관세음 보살님을 찾자. 시장보살임을 찾자. 어, 이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어, 그런데 이제, 그, 아, 그, 보현행원품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스승이 누구냐면, 보현보살이, 아니, 보현행원품이 아니라 5 3선지식의 에, 그래서, 이법계품의 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스승이 누구냐면, 보현보살이에요. 이게 이제 의미가 큰 것인데, 결국은, 결국은, 52분의 스승을 만나서, 52분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진리를 들었지만, 그 진리와 하나 되는 것은, 더 쉽게 풀면은, 솔루션, 52분이 솔루션을 제시했지만, 뭐에 대한 솔루션? 고를, 고통을 소멸하는, 장애를 소멸하는, 액날을 소멸하는 원을 성취하는 응? 극락에를 가는 깨달음으로 가는 대탈을 이루는 중생을 구제하는 그 솔루션을 52분이 다 제시했지만 마지막에 보현보살이 이제 활용 점정 마지막에 보현보살이 등장을 해서 52분이 솔루션을 제시한 것은 그냥 솔루션을 제시한 것이지 이 솔루션이 네 것이 되는 것은 결국은 행이라는거예요 이것이 이제 보현 보살 10대 행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경전년한 해에 점집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솔루션을 얻고자 한다면은 그이 잘못된 것이고 부처님 법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장애를 소멸하고 원을 성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일체가 유심조라 마음을 간절히 가지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지구의 역사, 인류 역사, 우주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마음을 간절히 갖고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 역으로 마음을 간절히 갖기 위해서는 어떤 행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열 가지의 보현보살의 행위다. 이것을 보현보살이 가르쳐주고 선제 동자가 실천을 하고 52분이 얘기한 솔루션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대규뭐가되겠어 그열 가지 보현 행원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불재경원이에요. 예불재경원. 예불재경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모든 불보살님께 항상 예불을 올린다. 기도를 한다. 예경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 항상 기도하는 것. 불보살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항상. 항상이라는 건 뭐예요? 끊임이 없이 일념으로 어, 어,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의 내용적인 것보다도 지속 반복 규칙 집중적인 것이 더 중요해요. 어? 내용적인 것만 자꾸 물어봐 뭐 하면은 그냥 한 방에 그냥 해결될 수 있습니까? 무슨 경을 읽으면 무슨 보살님을 찾으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인데 내용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 반복 규칙 집중적 항상하는 것. 이게 노는입의 연불이에요 이게 돼야 어, 과가 맺혀서 내 과거생에 지은 업에 과가 맺힐 때가 되면 아 시절진영이 도래하면 과가 맺히잖아요 어, 과가 맺힐 때 비껴가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 어쨌든 간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어 불보살님께 예불을 올려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이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매일 여러분들이 집에서 깨끗한 곳에다가 굳이 화려하게 장엄을 안 해도 돼요. 어 우리가 이제 닭이 그초그 그 뭡니까 향 하나 꽂을 수 있는 것요 정도만 해도 아이 부처님 오시면 더 좋지 말할 것이 없죠. 어. 깨끗한 곳에 모셔놓고,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매일 아침 여러분들 하는 거뭐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씻지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먹지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옷도 갈아입지요? 응? 매일 아침 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많은데, 그 중에 잠깐 매일 아침 기도하는 내 생명을, 내 가족의 생명을 담보하는, 응? 그 중요한 의식인데, 그걸 간과한단 말이야. 이 집에서, 아이, 바쁘면 양 하나 꼽고 그냥 반야신경 한편 하고, 그럼 1분밖에 안 걸려. 어 그것도 못 한다면, 무슨 카피를 얻으려고, 무슨, 무슨 성취를 예 바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죠, 그냥. 환장에 죽겠어, 나는. 그런 거 보면 은 그냥. <웃음>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1분 투자 못 해서. 조금 더더 더 하면 5분, 조금 더 하면 10분. 그러면 되는 거아니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바쁘, 바쁘다고 바쁘 무슨 핑계대고 응, 뭐 한다고 핑계대고 절에 가자면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취하는 곳에, 살림하는 곳에 가가지고 너 매일 여기다가 물 조금 떠놓고향 하나 꽂고 그 하루 혹시나 있을 장애가 있으면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라. 응?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매일 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하면은, 예, 본인 하는 것이, 본인이 뭘 한다는 것은 상당한 근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의 업이 있기 때문에, 업이라는 건뭐에 장애잖아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그릇대로 기도하는 것은 그 그릇의 한계를 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여기로 와야 돼. 우리 저이상직 국회의원도 맨날 나만 만나기만 하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길을 좀 주십시오. 길을 팍팍 주십시오, 그냥 스님의 길을 받고 가면은 아이 그래요 항상 스님의 길을 받고 가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항상 범문자가 풀린다는 거예요. 길을 받으면 그래서 내가 그런가 속으로 내가 아이고 그러면 그런 걸잘 알면 은좀맨 입으로 말하지 말고 <웃음> 아이 근데 또 각과요 각과 예. <웃음>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나의 한계라는 그릇이 있어요. 업의 그릇이 있단 말이야. 이것을 뛰어넘기 매우 어려우니까, 업의 그릇이라는 것은 기운의 그릇이라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절집에 모여서 스님이, 이게, 기도하고, 어, 이런 것들을 노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의상 스님께서 육상, 법성계를 줄여가지고 세상에 여섯 가지의 진리의 모양이 있는데,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총, 별, 동, 이. 총은 전체. 전체이자 별개고, 별개이자 전체이다. 동이자 이, 다르고, 다르자, 같다. 그 다음에 성, 괴. 이루어지자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여섯 가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응? 일, 일테면 총과 별. 이것도 별개고, 이것도 별개고, 이것도 별개고, 이것도 별개지만 집 하나는 전체 총이다. 그러니까 별개이지만 전체를 위해서 있고 전체는 별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아. 동의. 아, 다르지만 우리가 또 같아. 근본 마음이 같고, 업은 다르지만. 거기 나타나는 업은 다르고, 그러나 돌아가는 것은 같고. 그러잖아요. 내 말이 틀릴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한, 한 30년만 지나봐. 우리 저기, 우리 다 이거 대종성. 30년을 지나면 대종성, 죽어서 썩어 물들어진 흙이나, 나 죽어서 썩어 물들어진 흔이나 똑같아요. 왜 그러니까 같자 같지만 다르고, 내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같은, 그, 동일한 주파수 때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이게 공상이라 그래, 공상. 그 안에서 별개의 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별개의 상은, 업성인 거야. 각자 업성. 이해가 돼요? 별개의 상은. 이게 주파수 때가 달라. 근데 기도는 뭐라? 별개의 상을 넘어서 밑에 근원적인 하나로 되자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하나가 되면은 공유하는 거야. 업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부처님과 스님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업을 뛰어넘어서 부처님의 가피 기운과 기운과 하나가 되고 그것을 가져간다.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스님하고 기도하는 것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진짜 다른 거예요, 이것은요. 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지만은, 가능한 한이 도량에 와서 이 스님이 복닥치고, 어,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 가운데서 소위 10배, 20배의 기도에 예, 그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죠. 궁극적으로 이제 완벽한 기도 효율성은 이제 부처님 가피를 얻는 거죠, 하나됨이죠. 그래서 이열 가지 보현보살리 선제동자에게 제시한 것은 아무리 포배가네 앞에 널려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네 것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 가지의 행운이 따라야 된다. 그중에 첫 번째가 예불제경, 두 번째 칭찬, 열애, 열애를 찬탄하는 것이다. 광수, 공양, 공양 올리는 거,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어, 공양 올리는 거, 굳이 여러분들이 막철 이렇게 몽땅 사 가지고, 이건 괜찮아. 이거 좋지만은, 어, 좋지만은 집에서 조금 우리, 우리 새끼 먹을 거, 또밥 지을 거, 그러면 쪼끔. 끔씩 이렇게 모아서 돈이 있어야 보시야 천만 나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난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마음 있으면 보시 되는 거예요. 보시가 돈으로만 돼. 물론 돈 좋지. <웃음> 그 말이라 그러나 그것을. 그러나 부처님이 그 돈을 갖다 주는 그 정성을 보지만 돈도 정성이 있어야 더 가는 것이고. 돈 없으면 정성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도 간다. 이거 아는 것이 아는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웃음> 네. 그러니까 이게 공양이 매 광수군이 널리 공양 올리는 거예요. 여기 광수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널리고 부처님께 올리는 거 만발공양 대중에게 올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일날 같은 때 명을 길게 하려면 부처님께 올리고 대중공양을 하는 게 좋아요. 명을 명을 이렇게 연장하는데, 대중공양하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 생명 하나가 살아, 그, 탄생을 하고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지고, 생존하는 데는 우주 삼남만산의 기운이 다 모아져야 돼.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예를 든다면은,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생명이 탄생을 하잖아요. 아, 남자가 만나는데도 다, 아 만나서, 새끼 굶어봐. 그게 되나? 또, 응? 벌건 되나, 쟤 되나? 어둠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니, 방이라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뭔 얘기인가 알아요? 어, 이해가 돼. 그걸 어떻게 잘하네. 그런 것처럼, 다 우주 삼남한 상이 뒷받침 해줘야 생명이 탄생을 하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빛이 있어.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의 생명체 다시 회양을 해야 된다 이게 생일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말할 것도 없고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올리고 어 많은 대중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게 이제 만발 공양이다. 이게 부처님이 괜히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우주 삼남만상의 이치를 다 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빚을 갚고 작복을 짓는 것이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의식들이 생기는 것이죠. 네 번째가 참회 업장원, 다섯 번째가 수의 공덕원 뭐 이런 것인데요. 열 가지는 차근 차근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간에 뭐한 가지도 못 하는데 열 가지를 뭐 언제 하겠어? <웃음> 예불이나 그저 그냥 장이 없기를 그저 원하는 것이 성취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예불이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성불하십시오